어차피 여기는 다 비슷하거든요, 아까 전 영상이랑. 네, 그래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행폰을좀시힐 점, 네, 해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예외, 지금 보시는 거. 이게 성. 성벽. 성벽. 음. 성벽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아까 그쪽뭐 안시성인가 뭔가 위에 있었다그거 그 위에 안시이라고 가연해놨다라고 하는데, 이런것 같아요. 이건것 이런 같네. 같아. 일단 리폰도 네 아까 내네 폰이랑 온도 똑같은 것 같은데 어. 비슷한 것 같던데 핸드폰 끄고 어, 끌, 끌게 어. 왜뭐어 <웃음> 그래 틀면 반복해 보든가 <웃음> 오어 틀면 반복해 보든가 아이 나도 <웃음> 한해봐어뭐 어, 지... 어 이렇게 해서 됐겠다 그거서 종합하게 자감사 오미자 이거 하고, 아, 아 이, 이것도요. 이거, 이거... 육거 아니, 예. 그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t h e n y o e 감사합니다. 네, 고하세요아잘 아, 먹다. 아, 네. 배구르게잘 먹네. 풍하네겨울이래 아, 여름에는 역시 냉면이지. 냉면이지 냉면. 응. 근데, 저거는 위험했어니까 내가 저기도, 저데녹화고 위험할 때도 봤었거든요 근데, 위험했지. 저기. 자, 이제 마지막 일정이죠. 사실, 더 하고 싶어도, 아쉽게도, 시간이 늦어. 었 시간이 늦어서, 되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마지막 일단 문경세제를 좀 걸어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 고! 오! 저 뭐한다. 고경하러 갈래? 아니? 그냥 갈래? 응. 자. 그러니까 이곳이 문경세제. 문경세제. 한국서이제 많이 너으네한번 넓다 근데 여기가 문경세제고 응. 아직 병원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응. 한국인이 가봐야될 관광지 중에 응. 어. 문경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응. 그래서 이거 나 지금 걸어온 거야?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그... 별거 없다는 얘기가 저 이렇게 막 놀거리 와뭐 이런 게 없다는 거지 어. 그냥 문경세제 만으로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곳이야 어. 되게 이뻐 <웃음> 벌써 뭐가 보이네 어. 되게 이뻐 확실히 이뻐 이렇게 좀 자연스럽다고 해야되나? 어. 직진하면 뭐지? 전동차 다니는 길이는 장훈급새끼. 자 우리 장훈급새끼로 가자. 그래. 누가 봐도 이쪽으로 걸어가 세우지. 거기는차 다니니까. 아니야 전동차가 다니는 길이지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길이라는 건 아니잖아. 원래 이제 성들이 다 높이가 저 정도인가? 근데 어. 높이가 저 정도에도 올라가 면 올라갈 수 있겠냐고? 아 어, 힘들다 애국사 3관문 2관문 어. 촬영장 있네 촬영장 가보자 <웃음> 안갔는데 촬영장 가봐요 촬영장만 하고 가려고 아, 뭐다볼수 없던 시간이 안 맞을 수어 저거 <웃음> <웃음> 드라마 촬영기라고 그막 <웃음> 드라마 포스가 내리게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드라마의 나라다 <웃음> <웃음> 드라마진 나머지 뛰어다운가 <웃음> 봐 전동차 동차동차안 하는 거 같은데, 전동차 타는 곳이 있는데, 전동차가 없어. 은행 다시 망가지네. 다시 망가지네. 어, 잠시만, 네, 관람료가 있는데, 아. 이게 6시까지 어떤 걸로 괜찮하 데? 완전해영상처음이잖아 아, 그러면 뭐라 그 가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데. 아, 은 안에 그냥. 입장을. 직장... 입장으로 받는 것 같은데? 그냥 들어 되는 거 아니야? 통계. 네. 아, 그냥 들어가세요. 통계로 네. 안요어 들어가자. 우리 거기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기 어디야? 아, 저. 절... 어. 아, 여기 깜짝할 수었 없다. 대장금. 아니다. 김기록. 대조형. 김기로 수지봉이 나르다 장영재. 아, 최근 말인 사하고 태풍달도 이렇게 찍었어? 태풍달도 이렇게 찍었다고? 그렇네. 와, 태풍달. 최장경기와 수노. 성경에서 태장. 여기도 알맞은 걸었네. 알맞은 거다 이어서 찍었네. 그러게. 그러게. 오픈센트다. 어우, 아, 괜찮네. 아, 알맞은 거다 찍었네. 응.